어, 먼저 이렇게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그 주일 오후에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성경 낭독 시간에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을 읽으셨습니다. 어, 오늘 그 말씀을 다 살피기는 할 텐데요. 목사님께서 아까 목회기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특히 10절부터 12절 이세절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국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잘 아시는 본문이고 또 익히 여러분께서 머릿속으로 그리 그려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아니면 TV방송이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바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가 땅에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어, 뭐야, 뭐지? 이렇게 놀라겠지만,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은, 어이, 마술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 않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그걸 영상으로 보셨다면, 뭐, 어, 이거 컴퓨터 그래픽인가? 아니면 합성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든 간에,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지팡이가 진짜 뱀으로 변하는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마술사들이 물건을 사라졌다 나타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사람이 나타나게 하고 비둘기가 나타나게 하는 일들을 보시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기술로 그렇게 보여준 것, 보여준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무리 진짜같은 신기한 장면을 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연출해낸 장면이라는 걸잘 아시고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으면서 보시는 게 아니고 진짜 같이 만든 것을 즐기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적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마술 같은 트릭이거나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일을 보고 상상력으로 그것을 부풀려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신비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따지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파라오의 눈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신기한 이적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 이 일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파라오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파라오는 대적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세력을 삼키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이 제목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파라오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찾아간 겁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바로를 찾아갔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어떤 신기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잠시 출애굽기 5장으로 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모른다고 지금 바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바로라고 하면 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신들을 대표해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파라오가 어떻게 다른 신의 말을 냉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파라오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워준 그 일, 그들이 해야 하는 그 노동을 훨씬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다, 이스라엘은 내 맘대로 하는 내 소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하나님의 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런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다시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에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정중하게 손님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이 손님이 아니라 종,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들을 때리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 내린 것을 잘 아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남는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슈레고키 7장의 파라오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과 바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계속 그렇게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호랩산에서 불꽃 중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셔서 이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슈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풀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국기를 읽을 때 신기한 일들, 재앙들이 인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가장 출애국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과 함께 두 번째로 파라오 앞에 나가서 섰습니다. 파라오가 어디 있었을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왕궁에 있는 넓은 접견실이었든지 아니면 왕궁 밖에 있는 어떤 장소였든지 넓은 공간에 파라오가 앉아있고 그 주변에는 종들과 신하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아론 두 노인이 가서 파라오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이적을 모여라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겁도 없이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증명해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눈은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있게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파라오와 그 앞에 서있는 두 명의 노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냥 겉모습만 보면 이 양쪽 중에서 누가 더 신의 대리인처럼 아니면 신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게다가 모세와 아론은 지난번에 그들의 말을 듣고 파라오가 안된다고 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명령을 하고 아론이 그 말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더니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움직이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두 노인에게서 지금 무언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 주일에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을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고 부르십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 출애국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잘 아실 겁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 일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쓰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때 많은 경우에 세상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지요 과연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파라오는 대적합니다 지금 파라오는 자기 눈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나서 아이고 제가 여호와를 몰랐네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1절을 보면 바로는 누구를 불렀지요 박사와 박수를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신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종교와 관련된 사제들, 신관들, 신비한 일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가 부르니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들의 술법으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적듯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마리의 뱀들이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집트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뱀을 다루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이 마귀의 악한 능력이 함께한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론이 한 일이나 이집트 마술사들이 한 일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일을 지켜보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이 광경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집트의 신들이 가진 능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론은 지팡이 하나를 던져서 뱀한 마리가 되게 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다 각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다 던져서 다 뱀이 되게 했으니까 오히려 이집트 신들이 더 능력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결코 호락호락한 세력이 아니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세계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으면서도 주님의 백성이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이 범죄한 세상을 대표하는 파라오와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 이 순간 이집트라는 나라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세상 전체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 분명히 신비하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그 일이 과연 이 거만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이거보다 좀더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이집트 마술사들이 아론이 한 일을 똑같이 따라할 것도 아셨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사람이 한 일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과 뱀으로 변하는 이 일을 굳이 바로에게 보여주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뱀이라는 동물의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코브라는 뱀의 한 종류인데 코브라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시 하면 아마 머릿속에 친숙하게 가진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그 바로 중에 한 사람이 투탕 카멘이라는 어린 왕의 관에 있는 골드 마스크, 황금 마스크입니다. 근데그 사진을 보면요. 그 관, 관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 관의 이마 부분에 두 마리 짐승의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코브라입니다. 왜 파라오의 왕관에 코브라 머리가 달려 있느냐? 코브라는 이집트를 지키는 수호 여신 중의 하나의 상징이면서 바로 그 수호 여신이 바로에게 준 통치권 신성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브람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지요. 심지어 요셉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지 않아도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한 장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의 머리인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도전하는 건 파라오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모르는 신의 이름을 갖고 와서 파라오에게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일을 미리 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 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것, 손을 품에다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낫는 것, 그다음에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거이세 가지 표적들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생각했듯이 모세와 아론이 한번 파라오를 찾아가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나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그들이 보았던 이적은 마치 까맣게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당장 그들을 때릴 수 있고 그들을 힘들게 할수 있는 파라오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서 우리 신들도 능력있다 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셋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세력을 삼키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12절 뒷부분에서 짧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살아서 움직이던 그 뱀들, 또아리를 틀면서 구불퉁구불퉁 움직이는 뱀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론의 지팡이였던 뱀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아론의 지팡이였던 그뱀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론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을 때그 뱀은 아론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첫째 재앙을 하게 하실 보여 주게 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뱀이 뱀을 삼켰다고 적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모왕이나 뭐 대신들이나 마술사나 사제들이 들고 다니는 이 위험 있는 지팡이들은 짚고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이죠.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이나 파라오는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게 삼켜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과 함께 위험있는 이집트 마술사들의 권위, 파라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집트 신들의 권위가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능력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이미 한번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난하고 원망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게다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파라오를 두려워했는데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로 삼켜버리셨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적듯이 바로는 요이 모든 것을 보고도 마음이 강퍅했습니다 신비한 일을 보고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섬겨온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그들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들의 리고그 믿음, 그들의 종교를 다 부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사실 죄인인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파라오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파라오와 그가 다스리는 이집트를 더 크고 더 두려운 재앙들로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하나님 아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라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린 이 일은 이집트 사람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의 마지막까지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삼킨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멸망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우리 시선을 좀 많이 뒤쪽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은 열 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추레오키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파라오와 그 군대가 바닷물에 다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출입국기에 나오는 이집트와 바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물론이고 모세도 아마 이 지팡이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뒤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하고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 다 덮여버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일부가 출애국기 15장이 기록되어 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경외심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라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집트가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후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성막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후에 쭉 이어지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의 종이었고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죄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습니까? 이출애굽기의 일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인퇴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켜보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음에 삼켜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하듯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우리의 원수인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읽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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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눈에 볼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도, 귀신도,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성신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살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와 증인의 역할을 그들의 시대에 수행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꼭 말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때 하나님 성신께서 부족한 우리 삶을 다 쓰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때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온갖 욕망들과 계속 씨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업신 역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집트 마술사들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맞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가 가장 우리 시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합리성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 본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지팡이가 뱀이 된 일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왜 믿어? 하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에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믿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오늘 모세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40살까지 이집트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국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모세가 이집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술법을 부릴 줄 안다는 것을 알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그거 이집트 마술사들도 할줄 아는 일인데요. 다른 이적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은 때때로는 불필요한 말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야 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 힘으로 내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증명해보겠다는 라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일은 내가 잘 알고 내 시대는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시대나 우리가 맞서야 하는 우리 대적이나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3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해라 라는 일을 하게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과연 이 일이 그러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저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한테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기회를 얻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국기의 7장 8절에서 13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킨 일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노예가 된 주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믿는 사람을 죄의 멍에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 중에 아직 공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하여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더 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의 입으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구주이심을 믿는다.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름,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계신 교 여러분께서는 이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을 고백을 했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 세상의 주이시다라는 사실이 머리로만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파라오의 칼을 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에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요. 때때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결국엔 고통 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좀만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잠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내가 참고 싶다고 참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협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클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높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신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 져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미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얻으신 이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생명과 영광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절부터 251페이지네요 35절부터 39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